차트는 웬만한 고수들만큼은 몰라도 암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량주, 중소형, 부실주 이렇게 한세바퀴좀더돈것 같고요. 4년 계속 전업 중입니다. 책도 워낙 보는 걸 좋아해서 매주 한권 정도 보고 좋은 책은 10번 이상 보고 외우려고 합니다. 아니 거의 외웁니다. 장 중엔 화장실도 안 가고 매일매일 그려서 분석하고 보관합니다. 문제는 사는 건 문제 없고 손절도 1.5% 정도 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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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저항선에서 매도 때리고 이래서 2%만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좀 모험하더라도 홀딩해야 합니까? 전 일단 중요 종목들만 매매합니다. 이건 글로 쓰면 안되고 암튼 내일 오를 확률 크고 저항 없는 종목들로 구성합니다. 이건 안 적어도 아실 겁니다. 어차피 하루에 몇개안 되니까. 2. 용기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쫄아서 못 들어갑니다. 일중에 상바닥 안 나오면 못 들어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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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은 계속 나고 있으나 계좌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합니다. 연말 연초에 뭔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신용계좌 에지 미수동 결 시킴 현금비중 50% 유지. 어차피 지금 가진 풀떼기 자본으론 한달 생활비 내고 나가면 거지 종결된다는 걸 실감하고 엑셀로 희망 없다는 걸 검증하였습니다. 마음비움, 이젠 아무렇지도 않음, 욕심도 없고 감정도 없음. 어차피 벌어도 이딴 식이면 한방에 거지 된다는 걸 완전히 이해함. 기본적 분석과 레포트 읽는 것을 하루 일과 중 중요 부문으로 설정.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양수 겸장해야 좋은 포인트에 사고 잘 버틸 수 있다는 걸 느낌. 구정대 집에 가서 사주보니 점쟁이가 내년까지 마지막 기회라고. 그때까지 기틀 못 잡으면 거지로 산다고 합니다. 끊고 있던 어머니 맞장구치셨지만 슬픈 기색 흐릅니다. 저는 그게 더 슬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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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불러주는 데도 많았는데. 사회생활 없다고 퇴자 자격증이 있어도 장롱면허라고퇴자 이건 제 잘못이죠. 외모가 사진과 다르다고 퇴자 안경만 바뀌었는데. 오늘 웹무역회사에서 면접 봤는데 거의 자술서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 1년 단위로 뭐 했는지 적고 말하고 다시 적고 이 짓을 세번 반복합니다. 남의 외모 가지고 욕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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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돌파 급등주 인덱스 매매죠. 매도는 오직 스탑노스로. 아침에 설정하고 일보러 나갑니다. 매수는 동시오가, 시장과 주문. 이건 역시 아침에 그래도 수익 나더라고요 근데 30% 상승했다가 결국 20%만 최종 수익 이런 식으로 납니다. 스탑노스의 한계죠. 손익비는 7대3, 장안 좋으면 5대5. 그러면 전체 투입자금 축소. 취업하려는 이유는 안정적인 월급 공급과 좋은 여자만 나기 위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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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형 말로는 1년에 4번 정도는 큰 이벤트가 온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님 하루종일 레포트 읽습니다. 1년에 4번 큰 물, 한 달에 한두 번 작은 물, 그 순간 베팅을 위해서. 세상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형도 처음엔 직장 다니면서 200 정도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세월에 불안한 거죠. 저에 대해서는 잠시 얘기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력 강하고 징투사 자격증 있습니다. 유통관리사도 있습니다. 33세구요. 인터넷 판매로 대박 터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옥션에서 세달에 2억 넘게 팔아서 프리미엄 셀러 된 적이 있습니다. 말잘 듣고 술 담배 안 합니다. 성격 무지하게 밝고 긍정적입니다. 서울 변방 4년제 경제학 졸업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이어갑니다. 33살 봄 7년간의 전업을 정리하고 지난달 말 월급은 작지만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는 곳에 취업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200 정도, 고시원비 50, 급값기 30, 핸드폰 보험 15, 생활비 30. 한 달에 모으는 돈75 정도. 세 달이면 200이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7년간의 경험과 수국기 쌓인 매매 일지를 보고 내린 결론은 수익은 리스크 관리에서 나오고 리스크 관리는 포트폴리오 플러스 주봉 이상의 타임 프레임 플러스 경기에 따른 자금 비중 조절로 해결한다. 앞마당 멀티가 돌아가 되 시간이 포트폴리오를 키워줄 거고. 난 기다리면 된다입니다. 종자돈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짧으면 3년, 길면 5년. 그동안 내가 할 일은 좋은 여자 만나고 결혼하고 인간답게 살면서 운동하기. 주식이란 게 성공한 사람들도 대부분 당뇨의 위장, 폐병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담배연기 자욱한 여굴과는 안녕이고, 다오 보느라 밤새는 것도 굿바이. 명절 때 부모님 걱정시키는 것도 안녕. 불안한 몸무게로 되지 대접받는 것도 안녕입니다. 취업하고 보니 제가 다른 분 이야기 들어주는 능력, 상황판단 능력, 암산 등등 여러가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새로 시작하렵니다. 지난 추석 때 33살에 첫 직장 얻으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절 뽑아준 사장님께 결초보온한다는 자세로 이말입니다 생로병사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고 산에 있는 이름 모를 아무도 1년 2년 시간을 두고 자랍니다. 초보 때내 생활비가 급해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자포자기로 급등주에 몰빵치고 시장 상황에 맞게 비중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게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투자 프레임만 있으면 언제든지 돈벌수 있는 것이 이곳이잖아요. 저도 일주일 만에 또는 장마 감시분 두고 몇달 모은 돈 거덜 난적 많습니다. 옵션으로 세번거지됐었지요 10개 사면 그중 6, 7개는 죽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시간이 지나면 성공률 50% 넘어집니다. 그럼 추세가 보일 겁니다. 33살에 주식하다가 회사 들어가니 사람들이 투자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속으로 되뇌었죠. 그 말도 맞는데 하하 정확하게 말해서 실패가 아니라 타임프레임을 바꾼 거다. 시간이 그걸 증명할 거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게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10억이 조금 넘는 회사에서 제가 4개월간 영업으로 번 돈이 2억 조금 더 되는군요. 그래서 인센티브 나올 줄 알았는데 대표가 인원수를 늘리면서 인센티브 기준을 늘려버렸네요. 통밥을 굴려보니 아마 안 주려고 매번 이럴 것 같습니다. 어쩐지 회사에 2년 이상 직원이 없더라니. 암튼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주식도 잘하고 있습니다. 주식 방법을 조금 바꿔서 하고 있구요. 13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1. 월봉 신고가 출연해고 2. 주봉 추세 유지에 골라내고 3. 일봉 추세 유지 골라내서 놀림목에 양봉 나오면 들어갑니다. 매도는 일정 보폭 이상 상승하면 반 정리하고 나머지는 일봉 추세 꺾이면 팔구요. 손절은 전체 자금이 2%이고 추세 꺾이는 거죠. 13개 종목 중 품동 굴리는 제가 들어간다고 그날부터 꺾이는 종목은 없죠. 아 순항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보통 한달반 정도 종목당 수익은 20에서 50% 손실은 종목당 20% 대충 결과를 보면 전체 자금 대비 한달 평균 5%에서 10% 정도 법니다. 전체 자금 운영은 종지 주봉 추세가 꺾이면 70% 월봉 추세 꺾이면 50% 월주 일닦으면 30%입니다. 월 신고 주 추세일지 추세일지면 신용수구요. 월급은 매달 나오는거고 사이즈는 커질거고 그러다보면 햇들날 오겠죠. 지금 전업하신 분들 여유를 가지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